피로. <웃음> 아 좋다. 글램입니다아 예쁘다.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특별한 날 집에만 머물기가 그래서 동생이랑 캠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.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earth receiv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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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n you. 아, 이쁘다. 음. 행복합시다. 자, 한잔 주세요. 어, 내가 이거 머리 해줄게. 옛날에 우리 엄마랑 그렇게 아, 재밌게. 예쁘나? 어, 예쁘다. 마스크 벗어봐. 음. 음. 자, 안경 벗어봐. 음. 어. 어. <웃음> 어. 어때, 예쁘다, 예쁘나? 어 이쁘나? 어, 예쁘다. 어. 자, 우리 특별한 애는데한잔 할까? 어. 음 <suss>